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인사법 샤이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 발랄 무한도전 쉐마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성경을 들고 빛가운데로 걸어갑시다 저는 어 강현규 안수집사 아내이고 음, 또 강바하, 강문하, 강찬하의 엄마인 김대현 집사입니다. 유치원 때, 이제 저, 제가 살던 곳이 전주인데, 거의 저희 집 근처에 유치원이, 교회 유치원이 제일 컸어요. 그래서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는데도, 네, 저희, 제가 삼남매인데, 이제 삼남매를 유치원에 보내면서,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. 어, 이상수 집사님이 저를 그 같은 대학 시절에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어, 서울에 있는 또 다른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. 서울 이미 3학년 때 올라왔으니까 여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저한테 아,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그때 오게 되어가지고. 오게 되었어요. 아니, 처음 왔을 때는 아 여기 빨리 나가고 싶다. 아마 초기에 왔던 분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더제 성격상 이렇게 막 밝고 이런 거를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그렇다고 어두운 것도 아닌데 이제 그때 김세정 지금은 현재 목사님이시,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김세정 아마 목자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. 앞에서 너무 밝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게 되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,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초신자가 왔을 때 진짜 요란하게 되게 반응을 해주세요. 그 당시는 한뭐예배들때한 20명, 30명 이렇게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아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이제 그 상소 오빠한테 나 절대 안 일어날 거라. 그래서 끝끝내 안 일어났던 제가 그 새신자였어요. 대학으로 올라가서 이제 같이 전주에서 신앙생활하던 오빠가 대학을 가면 C C C를 꼭 가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C C C도 훈련받고 매 학년마다 방학 되면 이제 또 이렇게 성교도 나가고 이랬는데 어 제가 단임 목사를 만나고 확실히 달라진 거는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제가 더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거는. 그전에는 전도하거나 뭐 말씀 보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거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약간의 무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제가 초신자였을 때 마음이 막이 밝은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잖아요. 근데 차츰차츰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에 계속 저희 이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있는 친구들을 막 전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의 모습을 보고서 진짜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아 많이 밝아졌구나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밝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아 밝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성령이라고 느껴졌고 목사님을 만나서 방언을 체험을 했던 부분은 더 그전에도 이제 방언을 안 하진 않았지만 어 전에는 방언하면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수준이었지만 방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혹여 잘못 알아들어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더 기쁨이 될 거다라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들이 점점 조금 조금씩 이제 더 커졌던 것 같고 교회에 오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을 받았던 저의 신앙생활이 더 자유롭고 그냥 더 기뻐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더 샤인해지어 가는 것이 지금도 이제 과거보다는 샤인해진데 앞으로 더 샤인해질 거라고 믿거든요. 그것들을 계속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저도 그 10년, 20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다고. 네, 우리 교회 와서 달라진 점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가는 모습이 그래도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걸저 스스로 그냥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